주택코리아 함께하는 a k o r 스크래치 드디어 첫 번째 당첨자가 나타났습니다. 자 자, 리에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당첨된 분 성함이랑 간단한 자자소소부탁탁릴릴요저저모 모란에 사박승필필이라합합다다 네, 박승필씨. 이번에 어떤 제품 e 구매하게 되셨나요? 아, e a Korea, k GTX 960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용하시면서 느끼신 소감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아... 오! 가격대 성능비는 훌륭하실 것이아요아 정말... 예. 정말로 가격대 성능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. 자, 그러면은 드디어 선물을 증점하도록 하겠습니다! 후! 오! 플스코 화이트 제품입니다!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... 그, 차지도 않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갖고요 감사하고요 아, 앞으로 좋택 아, 많이 이용해요. 감사합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. 자, 다음 만찬장 누굴까요? 바로 당신입니다 아,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